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영상 만든 거 있죠? 만든 거를 블로그로 어떻게 옮기는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채널 가신 다음에 간 다음에요 동영상 관리를 들어가서 가장 최 이제 영상 최근에 올린 영상 있죠, 여러분? 원래 영상 업로드 할때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 이미 다 끝났으니까 끝난 거 가지고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최근에 영상 만든거죠? 여러분 그죠? 최근에 영상 만든거예요 여러분 만든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오른쪽 끝에 가서 여기 탭 버튼 보이죠? 탭? 응. 새 탭을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블로그 띄우고요 여기는 동영상 띄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할거예요 여러분요 복사요 그러면 네이버로 가서 자, 네이버로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네이버 자, 네이버로 가서 네이버로 가세요. 자, 그리고, 로그인 하면, 로그인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로그인 하면, 오른쪽 끝에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 자, 여기, 로그인 하고, 오른쪽 끝에 블로그 누르면, 아래쪽에 뭐가 나온다고요? 내네 블로그. 여기 밑에, 내네 블로그. 보이죠, 이죠내 네 블로그. 네. 내네 블로그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상단에, 상단에 뭐가 나온다고요? 내네 메뉴. 보이세요? 내네 메뉴. 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글쓰기. 어떤 글쓰기. 글쓰기 글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글쓰는 메뉴가 나오죠 보이세요 여러분 자 글쓰기, 자, 글쓰기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게 이제 제목을 복사해야 되겠죠 자 여기 가서 어디에 동영상에 가서 여기 제목이 제목 그죠? 본인 쓴 제목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로 가져와서 컨트롤 V 합니다 됐나요, 여러분? 혹시 크롬으로 처음으로 이제 블로그 들어가서 글 쓰기 하시는 분들은 확장 프로그램 설치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 설치. 그런 분들은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오케이 눌러서. 설치한 다음에 다시 X 누르고 돌아가서 블로그 여기 다시 들어와서 컨트롤 V 하면 그냥 그대로 붙어요 여러분. 한 번만 해 주면 돼요. 한 번만. 확장 프로그램 설치 나오면 한 번만 해준대, 한 번만. 설치해준대요. 네. 자, 제목 들어왔나요,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썸네일. 그죠? 썸네일 들어와야 되죠? 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사진 보이죠, 사진? 사진. 그죠? 사진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썸네일 있죠?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썸네일을 클릭해서 열기합니다, 열기 합니다, 여기 자 그러면 제목과 지금 썸네 썸네일은 영상 올릴 때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죠 그렇죠? 맞잖아요. 이게 만들어 놓은 썸네일을 그냥 그르로 하면 이게 뭐라 된다고요? 이게 대표 이미지 그냥 썸네일 된다고요, 대표 이미지 그냥. 이렇게 가자고요, 여러분요. 자.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계시나요? 제목하고 지금 미미지 추가했을 때 제목하고 이미지, 이미지는 여기 사진 부분에서 클릭해서 이미지 추가했어요 여러분 자, 되셨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본문 내용이 들어야 되죠 여기 본문내용 그죠? 본문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놔야 되는데 이 부류에서 넣을 거니까 나중에 넣기로 하고 본문내용은 나중에 넣기로 하고요 자 본문내용 끝나고 나면 뭐 들어야 돼요? 동영상 그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여기 동영상 링크 주소 보이세요 여러분? 링크 주소 복사기 있죠 여러분 보이세요? 자, 이 링크 주소를 복사 그죠? 복사 복사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로 컨트롤 V 합니다 그럼 링크 주소가 짠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요 동영상 이번에는요 됐나요 여러분? 네맨 마지막에 이제 넣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뭐 들어가야 됩니까? 장소 그죠? 장소 중개업소 위치 넣어줘야 되죠 그죠? 장소 어떻게 해요? 여기? 장소 보이세요? 장소 네, 장소를 클릭해서 자기 중개업소 위치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네? 네. 그러면 더 베스트 공인중개사면서꽤 많네요. 오, 엄청 많다, 베스트가요. 응? 더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이 안돼 있나요 전주? 혹시 지도 등록 안 하셨나요? 근데 나오지가 않으신데 더 베스트 공인중개사무소? 그러면 건국부동산으로 할까요? 건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추가, 그죠? 추가하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위치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위치요. 그니까, 러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즉, 뭐냐면, 이제, 왼쪽에 있는 제목 가지고 왔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왼쪽 그, 우리가 그, 유튜브 할때 만들었던 이미지 가지고 왔죠, 그죠? 그리고 동영상 링크 걸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중개 없이 위치까지 넣어줬죠? 근데 이제 뭐만 넣으면 돼요, 여러분. 보문 내용. 이제 본문 내용만 들어가면 되죠? 본문 내용 자, 본문 내용은 이거 잖아요. 이거 제일 마지막에 만든거 뭘로 만들었어요? 우리 이거요 부류로 만들었잖아요. 부류 그죠? 부류로 갑니다. 부류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되신 분? 안되신 분 계세요? 자, 없으시죠? 그러면 부류 이제 시작해 봐. 부류 자, 부류 자, 부류 진행합니다 자, 부류를 실행한 다음에, 이해되시겠어요? 부류를 실행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영상을 갖고, 프로젝트 파일로 열기 갖고 와야 되죠 작업하던 거, 그죠? 네, 작업하던 그 파일을 갖고 와야 될거니에요 프로젝트 파일. 자, 프로젝트 파일로, 아까 텍스트, 만그 아까 작업했던 그걸 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가지고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쭉, 부류 작업한 영역이쭉 나오겠죠?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요? 나왔죠, 그죠, 여러분? 자, 됐나요? 저는 이제 연습이니까 그냥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 본인 영상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영상 이해되죠 여러분? 그 영상 그럼 여기에 파일에 가서 뭐 갖고 와요?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자 여기 보시면 파일에 지금까지는 동영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요?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보이세요?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자 여기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를 클릭하면 뭐가 나와요? 텍스트가 나오죠 텍스트 보이세요 텍스트 클릭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냐 그러면 전체 클릭 다 기본 자막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줄바꿈 두번되 있는 거 보이세요 꼭 이거를 한 번으로 바꿔줘야 돼요 줄바꿈 두 번으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보여줄게요 꼭 기억하세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줄바꿈 한번한번 한 번. 여러분들은 한 번으로 가셔야 돼요 한 번요 두번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내보내기 할게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 합니다 근데 어디다 저장할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나 여기다 저장할래 그죠? 저장 하고 자폴더이 텍스트니까 금방 끝나 이거는요 폴더 열기 그러면 저장된 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지금 뭐가 나와요? 내가 말한 내용이 텍스트로 다 변한데 있죠? 나날 여러분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대로 복사 Ctrl A Ctrl C 그죠? 컨트롤 A가 전체 복사 전체 선택이죠 그리고 컨트롤 C가 복사죠 그죠 또는 이 방법 아니면 그냥 드래그하면 되죠 눌러서 이렇게 부르르르르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이렇게 눌러도 되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 등록하셔야 돼요 컴퓨터 가입 기초 윈도우 가장 기본이니까 네. 웃지 않으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본문 내용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죠 본문 내용 들어갈 때 컨트롤 v 하면은 본문 내용이 들어왔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제목 그죠 사진 그 다음에 본문 내용 동영상 위치 자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천천히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은요 이걸 빨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작가할때한 번에 싹 해버리면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할때한 방에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한 방에 끝나요, 여러분. 이거 시간 정말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만 올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영상을 조금, 자, 보세요. 네. 동영상에 가서 제가 만든 영상을 잠깐만 열어볼게요. 미리 캠퍼스가 아니고, 애드시가 아니고, 요번에. 요 영상인데, 잘 보세요. 자, 이 영상, 이 영상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 원래 영상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원래 영상으로. 완성된 영상에서, OBS가 요 부분. 네. 자, 두 가지 경우인데, 똑같은 영상인데, 두 개가, 하나는 원본이고, 자막이 안 들어있는 원본. 하나는 자막이 들어가 있는 원본이 있겠죠. 자막이 들어가 있는 걸로 캡처를 할지, 자막이 안 들어가 있는 걸 캡처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들 알아서요. 저는 자막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재생을 시키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보이세요, 여러분? 그럼 이화면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정지 시킨 상태에서 정지 시킨 상태에서 잘 보세요. 요요 요 화면 여기 보면 정지 요바이트 바. 바. 이 바을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지금 내가 캡처할 화면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가서 이만큼 가서 여러분 캡처를 해야 되겠죠 캡처는 우리 캡처 프로그램 있죠 이 캡처 프로그램을 쓰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알 캡처 같은 캡처 프로그램을 쓰면 되잖아요 그죠 네, 캡처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대로 어디로 가요 여기 그죠 블로그 와서 컨트롤 V 그럼 얘가 그대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이해됐나요? 영상에서 내가 캡처하고 싶은 대로 쭉 가서 이렇게 선택하는 걸 이렇게 해요, 움직여서 어, 봐가지고 요 화면 캡처해야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3D 설정 관리죠 그래서 쭉 보다 보게 되면 보다 보게 되면은요 네, 3D 설정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 나오네 그죠? 여기 글씨 왼쪽에서 3d 설정관리를 클릭하면 되어있죠 여기다가 글씨를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될까니요 이렇게요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영상한 서너 장만 넣어주세요 많게는 다섯 여섯 장좀 작게는 3, 4장 넣어주면 그럼 블로그가 훨씬 풍부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네. 블로그가 훨씬 풍부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딱 만들면 거의 완벽한 블러드 아닌가요, 여러분? 네. 내용은 내가 완전히 말라서 다 서로 다 만든 거 오죠. 복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지는 이미 다 있는 거 오죠. 영상과 내용 다른 거다 걸어놨고. 이렇게 만든다 과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 제가 예상하기로는요, 5분짜리 영상이면은요, 한 5분에서 10분이면 끝날 내용이라고. 네이버 t v 나카카오 t v 는뽕이에요 여러분 올리는게 1분도 안걸려요 여러분 안걸리는데 블로그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데 그것도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발행 버튼 눌러서 발행을 하면 되겠죠 발행할 때 카테고리 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공개 설정하고 태그죠 태그 태그 쫙 입력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발행하고 누르면 블로그 포스팅까지 끝나겠죠 그러면 유튜브 영상 하나로 블로그 포스팅 하나 다 같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카카오 TV, 네이버 t v 까지 들어가는거죠 이해됐나요? 카카오 TV, 네이버 t v 는 블로그에 대하면 완전 꽁이에요 꽁. 네. 완전 거저에거저 올리는게 요 시간이 진짜 1분도 안걸리는데 엄청 쉬워요 근데 안할 이유가 없는거죠 그러면 유튜브 영상 올릴때요 네이버 TV, 카카오 TV 블로그까지 동시에 싹 작업해버리면 되는거예요한 10분에서 2분정도 10분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동시에 다할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한 시간 안에 딱 끝낼 수 있으면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남들보다 빠르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자 이렇게 해서 어, 유튜브 영상 찍음을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동시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네.